u m 빨요아요 소리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 나는데 그 것도 올요아 먹는 것까지 찍어주시면 좋아요. 완전 브리티시한 날씨 짠. 그리고 후식 치즈케이 왜? 나한테도. 나 아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짱! 형제회사랑 맛있던데. 형제회사? 응. 네. 왜? 짱나있겠어 왜, 왜? 바람소리. 아. 우와! 불씨우다! 좀더센 불해야 될것 같지 않아? <웃음> 아 너무 웃겨. 그러고 보니 오오오 A few moments later. 시 줘. 약간 이렇게 됐어. 잘된거 아니야 그러면? 나름 괜찮네. <웃음> 어 좋아요. 세린님 뭐 오면은 연락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. 드디어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. 근데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? 토요일 아침 8시예요. 토요일 아침 수업이라니 줌이라서 다행인데 오늘 몸 피곤해요. semestre. Et je suis une étudiante d'échange. Ah, OK. Vous restez un semestre. Oui. Mais vous parlez bien français. Alors, ko Oui. Est-ce que vous pouvez vous p r é s e n t i t petite phrase. p e t i t Um, j u s i, love. Yes. I, love. And I c o m not h e r e s m not h e r I'm n o t r e i not t h e u I'm not t r e i n e r e I'm not r e I'm n o h e e I'm not t e r e i n t r e I'm n o e r e i n t h e r e I'm n o h e r e i not e I'm n o e r e i not t e r e i o e not t e r e i o e r e i not there. not c e not t h e e m not e m not t e r e m n o h e I'm not e r e o t t e s e not t e o t e m n t e r e n o e I'm not e o h e i n t t h e I'm o e n t h e I'm o e n t e o e n t n t return this book yeah. 저반 마감 시간이 다 돼서 나왔어요 편집 다 하고 집들어 가려고 했는데 아직 편집을 못 해가지고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카페를 한번더 들릴까 해요 <놀람> 와 역대급 e x c u I s like, i t me t h e a i k And I g e t a e c u e e i h n I e o t a h t me. Americano medium one? Black. Yeah